예, 저는... 네, 저는, 내일 걸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국내 운전면허 필기시험 최다낙방 기록은 960번 만에 필기시험에 합격한 당시 68세 차 사순 할머님의 기록입니다. 오래전 광고 방송에서도 소개되었던 내용이라 기억이 나는데요. 전북 완주에 거주하셨던 할머니는 자동차 면허를 따기 위해 버스를 두 번씩 갈아타고 운전면허 시험장에 시험을 치르러 다니셨는데요. 필기시험 합격을 위해 드린 돈이 무려 3천여 만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시험에 도전하는 이유가 멀리 사는 자녀들을 직접 찾아가기 위해서 합니다. 당시 현대자동차에서 할머니께 승용차를 선물하기도 했지만 1년도 안돼 4번의 사고가 있었고 결국 안파가 되었고 가족들의 만류로 아쉽게도 운전을 못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면허증을 취득한 것이 몇 년도, 몇 월달이었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면허를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갱신 주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1종, 2종 종결에 따라서도 갱신 기간이 달라지는데요. 깜빡했다가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취득 연도와 1, 2 종종별에 따른 갱신기간, 또 갱신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TV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치뷰, 혹시 가장 최근에 운전면허증을 살펴본 적이 있나? 여기 두 사람의 운전면허증이 있는데 면허증의 전면의 하단을 살펴보면 한쪽 면허증에는 적성검사기관으로 또 한쪽의 면허증에는 갱신기관으로 서로 다르게 표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지 그럼 두 면허증은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걸까?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면허증은 갱신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현재 운전면허증의 소지자가 최초의 운전면허 취득자와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후에 10년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도록 했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면허증의 하단에 갱신 기간을 명시해 놓은 건데 자세히 살펴보면 일종 면허증에는 적성 검사 기간으로 이종 면허증에는 갱신 기간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무슨 차이인지를 알려 줄게. 일종 면허 소지자와 이종 면허 소지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은 면허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적성 검사를 필수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적성 검사 기간으로 표시가 돼 있는 것이고 이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 검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갱신 기간으로 표시를 해 놓은 거야. 갱신 기간은 2011년 12월 도로 교통법 개정되면서 10년으로 통일이 되고 이에 따라서 개정전인 2011년 12월 8일 이전과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의 갱신 주기가 표와 같이 변경이 되었고 65세에서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을 주기로 적성검사 기간을 차이를 두도록 했어 만약 갱신 및 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성검사 대상자는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상 초과하는 경우는 면허가 취소되게 돼 있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만 18세가 되면 누구나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당연해지고 학원을 등록하고 긴 시간 시험 준비를 합니다. 힘들게 취득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 바로 운전면허증을 꺼내서 갱신기간을 확인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레그알련다 수고했어, 동치뷰